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의왕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과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행사가 개원예술대학교 파라다이스 홀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김상돈 의왕시장, 윤미경 시의회 의장, 조경진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행사를 함께했습니다. 정말 고생많으셨는데 여러분 네,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네.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위안 씨는 또그 와중 속에서 크게 어두게 하나 있습니다. 빨리 이제 종식이 되어야 우리 소상공인들도 마음 놓고 장사하고 지역경제도 책임지고 있는 주축으로서 많은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이날 행사는 지역경제발전의 공로가 큰 모범소상공인에 대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발전과 협력을 다지기 위한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.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상인대학, SNS교육, 방역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간 한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하나 둘셋 화이팅! 응원하겠습니다!